자, 체내 글라이코겐이, 자, 체내 글라이코겐 합성과 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,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답을 미리 보고 들어갑시다. 자, 답은 2번. 글라이코겐 저장 양은 근육이 간보다 더 많다. 자, 간과 간, 간과 근육의 글라이코겐의 저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양을 지금 물었습니다. 우리가 잘못하면 간의 근육보다 더 많이 간에 존재할 것 같지만 아니다. 근육에 그더 많이 존재합니다. 간에서 간에 저장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근육이 어느 정도 되느냐? 혹시 찾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. 글라이코겐 찾아서 기록을 한번 해 보세요. 전체 우리 몸 속에 글라이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글라이코겐 양이 한몇 그램 정도 됩니까? 몇 그램 정도 되느냐 간에 어느 정도 되고 거주기에 어느 정도 되느냐 뭐 그렇게 많은 는은 아니에요 사실 몇백 그램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뭐 이걸 저장을 거주기에 많이 저장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글라이코겐을 많이 저장할 수 있을까? 저장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될까? 여기에 대한 문제니까. 자, 글라이코겐, 글라이코겐 지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속에 우리 몸 속에 에너지원으로 바로 쓸수 있도록 우리 몸에 몸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요 그총망나 됐는 게 이제 ATP가 가장 미리 소여지잖아 맞죠 ATP 그런데 ATP 그몇초 이내에 다 써버리고 고갈되잖아요. 뭐 그다음 에너지 공급해 줄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냐? 글라이코겐이냐? 아니죠. 글라이코겐보다 미리 소여질수 있는 에너지원이또 있습니다. 크리아틴 포토페이 크레아 인산 크리아틴 그런 거 들어보셨죠?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포도당에서 해당 과정에 나오는 에너지, 뭐 TCA 사이클을 돌아서 나오는 에너지 쓰고 포도당도 다고갈됐다 그러면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당신생 경로에서 만들 수 있는 양, 다고갈야 되겠다. 그럼 그 다음 에너지원은 를 씁니까? 이제 지방 분해돼서 써야지. 그 다음 또 필요한 부분또그 어디 움직여야 될것 같으면 에너지원쓸게 없다. 그럼 단백질 분해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됩니다. 자, 이 관계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물질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. 그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뭐 글라이코겐 결국에는 우리가 포도당의 포리모 형태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농말뭐 같이 몸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글라이코겐이다. 그리고 글라이코겐 구조하고 녹말 구조하고가 어떻게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. 그거 다 문제 어디 어디에서든지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사실은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과목만 연결어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. 자, 80번 문제로 갑니다. 80번 문제에. 자, 글라이코겐 합성을 촉진하며 당신 생 반응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뭐냐? 다음은 인슐린입니다인슐린인슐린이 인슈링. 하는 역할이 자, 여기에 한번 전체에 정리했는 부분이 우측에 있습니다. 봅시다. 인슐린은 당 대사의 필수적인 인자로서 맞죠? 자, 포도당 산화 촉진시킵니다. 그다음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하여튼혈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양을 낮춰주려고 노력합니다. 그다음 또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글라이코겐 생성을 촉진합니다. 다음, 다른 호르몬에 의한 글라이코겐, 글라이코겐, 뭐 그, 그, 그, 글라이코겐을 분해시키지 않도록 억제를 시켜줍니다. 글라이코겐 분해하면 포당이 만들어지니까 글라이코겐으로 글라이코겐 어, 분해는 억제하고 글라이코겐 생성은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당 신생과정 억제시켜줍니다 저해시켜줍니다 그 다음 키톤체 캐톤체 과잉 생성도 저해시켜줍니다 그 다음 세포 외계 포도당을 세포막으로 통과시켜가지고 세포내에 들어가서 세포 내에 들어가서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이 인슐린이 뭐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첫째 생성이 안되는 병이 당뇨병 1형이고 2형은 생성은 됐는데 인슐린 역할을 못하는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인슐린에 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연결될 수 있어요.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에 꼭 정리를 한번 하시고. 자, 지금 이제 탄수화물 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, 탄수화물 대사만 단독으로 연결되어 있느냐? 아니고 전체 다 연결되어 있어. 지금 얘기하는 TCA 사이클, 이 공통 사이클이죠 단백질도 들어가야 되고, 지방도 들어가야 되고, 탄수화물도 들어가야 되고, 다공급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면은 좋겠다. 자, 그다음 이어서 이어서 지질.